봉태규 연결별 이윤아이 배우 봉태규는 지난 2000년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당시 개성있는 외모와 연기력으로 충무로의 기대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캐스팅도 많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배우 활동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봉태규가 화제를 모으며 과거 배우 연희, 배우 봉태규와 12년 열애 끝에 결별한 이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은과 봉태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시절 영화 튜브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후 연희에게 공식 공개 커플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사랑을 지켜왔었습니다. 한편 배우 예는 자신의 미니홈피 등을 통해 봉태규와 찍은 스티커 사진을 공개하며 어느덧 우리 나이가 스티커 사진을 추억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한 세월을 보냈다. 시간이 빠르다 우리 정춘의 시간 속 가장 빛나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라도 함께였던 우리. 앞으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굴을 남겨 봉태규의 무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은과 봉태규는 지난 2012년 결별했으며 소속사 측은 결별은 사실이다. 현재 친한 친구 사이로 남았으며 사생활이라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으나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인이었기에 결별 당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